구리는 CU, 염화 두리은 NaCl 나타낸다 맞고 그리고 구리는 한 종류의 원자로리로 된 물질 나받고 그리고 염화 두리은 나트륨 원자 한 개와 염소 원자 한 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이다 얘가 일단은 염화 트리문 나트륨 원자 한 개와 염소 원자 한 개가 결합했다는 뜻은 네. 이렇게 한개한 한 개가 결합했던 이잖아요 네. 얘는 이런 덩어리를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. 얘는 그냥 이렇게 무수히 이렇게, 무수히 이렇게 많은 원소들로 이렇게 뭉쳐있거든요. 이렇게 막. 그래서 얘는 그냥 개수비만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1대1이라는 거지. 이렇게 나트륨 딱한 개, 원, 원자래. 그 염소 딱한개 이렇게 뭉쳐져 있는 덩어리가 아니에요. 그러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약간 이런 형태라는 거는 결국에는 분자가 아니라뜻잖아요 오, 네.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. 그래서 답이 2번. 아 그렇군요. 근데 그 분자가 네. 뭐예요? 분자 원자로,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, 입자 예할어 근데 왜 이게 분자가 아닌지 모르겠어요. 그.. 아 그러면 분자가 뭐냐면 독립.. 다시 분자에 대해서 다시 개념 정해볼게요. 그 분자가.. 안녕하세요. 네. 건강한신용소 구독자 여러분. 네.